정왜 <웃음> 이래? 얘 표정 왜이런는지 아시는 분 님! 알바 안 가세요? GS에서 너 찾던데 여기요! GS에서 너 찾아요 알바생이 사라졌대요 아얘 점장이야? 너 언제 점장으로 승진했어? 축하해. 정장으로 승진했어? 어휴, 축하해. 이제 거기, 그, 팩이 되는 저기 삼각김밥 먹을 수 있겠다, 야. 그거 하나만 갖다 줄래? 나도 하나만 먹게. <웃음> 표정, 표왜 이래. 얘 표정 왜 이러는지 아시는 분. 자, 일잘 하고 있나? 한번 해볼까? 이거 얼마예요? 어? 이거 얼마예요? 아니 아니 아니요 아니요 님 드시라는 게 아니에요 저 이거 제가 지금 살 거거든요? 이거 얼마예요? 응. 아우 이 사람 또왜 이래? 채치기 하지 마세요 이거 얼마예요? 이거 얼마예요? 계산 좀 해주세요 계산 좀 해주세요 계산이요 계산해주실 때까지 여기다 올려놓을 거예요? 아, 알았어. 요 계산 올려주세요. 아니요. 이거 제 거예요. 이거 제가 살 거라고요. 놓으세요. 제가 살 거예요. 아, 놓으세요. 제가 살 거라고요. 이거, 아, 이거 안 파는 거예요? 아, 이거 안 파는 거예요? 이거 왜요? 왜안 팔아요? 이거 왜요? 아, 저 근데 이거 사고 싶어요. 저 이거 주세요. 아, 이거 주세요. 빨리 계산해주세요. 계산. 계산해 주세요 빨리 계산 계, 계산 계산해 주세요 계산 빨리 계산 계산해 주세요 계산 계산 계산 계산 좀해 주세요 계산 계산 좀해 주세요 계산 계산 좀해 주세요 계산 계산해 주세요 공지 계산. 계산. 개화났음 점장님 여기 점장님 화나셨음 이거 안 파는 안 파는 물건 내가 자꾸 선더 해서 화났어 점장님 <목> 이거 계산해 주세요 이거 얼마예요 이거 여기요 계산 좀해 주세요 이거 얼마예요? 아예 할 뜻이지 마시고요. 제가 산다니까요. 이거 얼마예요? 이거 얼마죠? 여기요. 여기요. 계산 좀 해주세요. 이 계산. 여기요. 저기요저기요 저기요. 저기요. 이거 살 거예요. 계산 좀 해주세요. 이거. 이거 계산 좀 해주세요. 이거. 이거, 계산 좀 해주세요, 이거. 계세요 똑똑. 똑똑. 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세요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세요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 계세요? 어. 일하세요, 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 일하시라고요 일하세요 일하세요 빨리 일하세요 일하시라고.